제가 미친놈이었습니다. 아, 이건 사기가 확실하다 싶어가지고, 경찰서에 받았던 증거물들을 들고, 안녕하세요 드립센타입니다 마스크를 끼고 촬영하니까 말하기가 좀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런 모습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토바이 판매 거래 중에 사기를 당할 뻔 해가지고 영상을 남겨서 저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면 나쁘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아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텐데 1편에서는 제가 당했던 소리를쭉 이야기 해볼거고 2편에서는 중고 오토바이 거래 사기당하지 않는 법 예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번에 사기를 당할 뻔하다가 얻은 느낀 점들과 정보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결론은 사기를 당할 뻔했지만 손해는 20만원 이상 보았습니다 플러스 여기에 투자한 시간과 정신적인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로 넘어가서 제가 보이저를 한대 팔고 있었습니다. 센터에서 사서 한 6개월 정도 타던 보이저인데 2020년에 R3로 기종을 변경하게 되면서 팔고 있었죠. 누구나 그렇듯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등록을 해놓았습니다. 구매자가 이제 연락이 오더군요. 구매자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거든요. 그래서 구매자 A, 다음에 구매자 B 이런 식으로 A와 B로 구분해놓겠습니다. 네, 2인 일종인 것 같아요. A가 자기는 수원에 산다고 화물거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화물거래는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어 저는 판매자 입장이니까 사기당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부터 저희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하여튼 저는 수원이면 그리 멀지 않은데 직접 와서 보고 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오늘 바로 받아가지고 등록해서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고 싶다고 빨리 거래를 하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화물비 10만원을 A가 된다고 했어요 저야 뭐 빨리 거래되면 좋으니까 알겠다고 그럼 그렇게 하라고 대신 물건 가지고 가기 전에 돈을 보내주셔야 한다 당부 드렸어요 네, 알겠다고 하더군요 화물기사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저희 집 주소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오토바이를 체크하고 화물기사가 도착해서 오토바이를 같이 실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돈 입금을 부탁한다고 했어요 연락이 갈 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안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연락이 닿아가지고 확인했다고 돈 입금 잠시만 기다리래요 그러더니 A가 자기 좀 믿어달라고 25%만 돈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뭐... 오토바이를 받고 나서 확실히 체크를 하고 나머지 돈을 보내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기사님은 이미 물건을 다 싣고 준비가 끝나가지고 지금 출발을 한다고 하는 상황이었고 그걸 가지 말라고 취소해버리겠다고 하니까 A가 기사님 부르는 비용은 저한테 부담하라고 하더군요. 거래 안 하겠다고. 웃긴게 기사님도 옆에서 사기 아닐거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면서 시가 아깝다고 화를 좀내시더라고요 여기서 1차로 좀 약간 빡침이 올라왔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구매자였어도 확인해보고 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E a 있었어요 그리고 기사님도 화를 내시고 저도 화물비를 절대 낼수 없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25%만 받고 일단 보냈습니다 제가 미친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발광을 해 가지고 기사님 부른거 네가 내고 나도 안판다 내가 왜돈왜 왜 내냐 뭐 이런 막장으로 나갔어야 했는데 중고거래를 많이 안해본 탓에 제가 안일하게 그냥 보내버렸어요 하여튼 가는 동안에 계속 A한테 전화를 해서 돈 빨리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전화를 잘 받지도 않고 받으면 뭐여하 친구가 같이 있다 여하 친구가 갑자기 아프 아, 별의별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면서 회피하더라고요. 결국 마지막에 하는 말은 오토바이 확인해보고 돈을 주겠다였어요. 기사님한테 전화 다시 해봤죠, 제가. 그래서 아, 이거 사일 수도 있으니까 도착하면 전화해달라고. 어, 언제 도착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적지가 수원인 줄 알았는데 인천이었습니다. 네? 인천이요? <놀람> 예, 분명 수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2차 패닉이 왔습니다 딱뭐 그걸 기다렸죠 저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도착했다고 기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다시 A한테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답이 왔어요 어, 지들이 지금 늦게 받아가지고 오토바이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다 내일 센터가서 확인해보겠다 그때까지 기다려달라. 어, 3차 피니기본 저는 돈을 안 보내면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저녁 10시가 넘어서가지고 경찰서에서도 내일 다시 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낼 수가 없어가지고 A한테 경찰서 사진 찍어 보내면서 돈안 보내서 신고하러 왔다 이야기했죠. 어, 내가 너의 무엇을 믿고 기다리냐고. A가 이렇게까지 제가 발광할지 몰랐는지 경찰서 사진까지 보내면서 니네 민증 사진 달라고 엄청 뭐라 하니까 어, 일단은 보내더라고요 근데 두명이었어요. 왜 두명인지? 이러니까 어, A말을 들어보자면 A가 가 대신 구매해주고 D가 탈 거라고 하더라고요 입금자 내역 보니까 D 이름으로 입금이 되었었고요 같은 년생인 거 보니까 둘다 친구인 거 같더라고요 나이도 이제 20대 초반에 이런 쪽에서 많이 일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시작했거나 이런 사람인 거 같았어요 하여튼 두 명의 민증을 받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제가 계속 A한테 전화를 했어요 센터 언제 가냐, 돈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기다리다가 두 시간 뒤에 센터를 가겠대요 두 시간 뒤에 또 연락을 하니까 센터에 갔대요 센터 이름을 물어봤죠 인천 땡땡동에 있는 뭐뭐뭐뭐뭐라는 곳이래요 아니 센터에 갔었으면 위치도 알고 전화번호도 당연히 알아야 될 텐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전화번호 달라니까 끝까지 모르겠다고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됐다 그냥 그 이름만 알려달라 해가지고 이름을 받아 냈는데 그 근방에 있는 오토바이 센터에 다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한 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런 이름으로 된 곳은 자동차 정비소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사기가 확실하다 싶어가지고 경찰서에 받았던 증거물들을 들고 바로 찾아갔습니다. 경찰 분들이 하는 말이 걔네들이 악질이고 일부러 전화도 안 피하고 다 받고 있고 그래서 형사처벌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민사로 넘어가야 하는데 솔직히 저도 그때 화가 좀 이마 끝까지 나있어가지고 주변에 아는 변호사분들이 몇분 계셔서 끝까지 가보려고 했어요. 솔직히 그러다가 친구가 그냥 그런 놈들 상대하지 말고 돈을 돌려주고 오토바이나 가지고 오자 해서 다시 마음을 좀 가다듬었죠 돈 끝까지 안 주다가 갑자기 센터 점검 받고 왔는데 오토바이가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뭐 이거 안살 테니까 이거 환불해 달래요 그리고 화물비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또 엄청 싸우다가 빨리 가져오는 게 저의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돈 주고 가져오겠다고 저녁에 인천에 갔습니다 오토바이에 무슨 이상한 짓이나 부품 교체한 거 아니냐고 자기들이 저한테 했던 계산법대로 똑같이 확인해보고 환불 돈을 준다고 하니까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럴 거면 오토바이 안 준다고 친구도 데리고 가고 늦은 시간이라 피곤해질대로 피곤해진 상황이어서 그냥 돈 10만원 더 얹어서 환불해주고 오토바이를 받고 왔습니다 다음날 센터 가보니까 오토바이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냥 거짓말 친 거죠 그놈들이 1편에서 제가 사기당할 뻔한 이야기는 이점으로 정리가 됐고요 예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 다루지 않는 이유는 어,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2편을 보시면 이해가 좀더잘될것 같아서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1편에는 바람 걸리는 내용밖에 없어요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편은 에서는 이놈들이 어떤 놈들이었는지 판매 구매 사기 어떻게 당하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좀 다뤄 보겠습니다. 안녕